예 안녕하십니까? 자, AutoCAD 파일을 활용해서 3D 형상을 모델링하는 세번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번째 방법은 이 3D 모델 안에 들어있는 임포터 기능을 활용해서 CAD 파일을 불러오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대화상자 뜨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AutoCAD 파일, AutoCAD DWG 파일이 a s s o c i a t i v 연관관계를 유지한 상태로 DWG 언더레이 기법으로 해서 배경으로 깔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형태의 가장 큰 특징은 그렇죠. c a 파일과 연관관계를 유지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c a 파일로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활용해서 이제 어, 여기서 이제 필요한 요소만 스케치 형태로 따가지고 쓰게 되는데 그럴 때 쓰는 기능이 바로 스케치 안에 들어있는 프로젝트 DWG 지오메트리 이 명령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 3D 형상을 올리는데 필요한 일부분을 스케치 형태로 따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CAD 파일하고 영역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add instance, 뭐, suppress link, break link 같은 좀 독특한 명령들이 추가됩니다 자, 실제 하나씩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어, 이 같은 경우는 CAD 파일이 열려있어서 상관이 없습니다 열린 상태에서 invent에서 한번 작업을 해보죠 new 하고요 그 다음에 standard create 임포트 기능을 쓰겠습니다. 요 캐드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오픈. 그다음에 이렇게 면을 잡고 꼭 원점을 잡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죠? a u t o 오토캐드 DWG 파일이 어소시에이티브, 연관 관계를 유지한 상태로 해서 DWG 언더레이로 들어올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케치로 자동으로 변환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3D 형상을 올리는데 필요한 스케치 같은 경우는 에 캐치 안에 들어있는 프로젝트 dwg 지오메트리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만들어라 이런 얘기죠. 프로젝션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케이 하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러면 어, 만약에요 이 파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시죠. 링결 관계를 끊고 싶으면 브레이크 링크 하시면 되고 잠시 억제시키고 시면 서프레스 링크 하시면 됩니다. 다시 언스프레스 하면 링크 관계가 살아오겠죠. 이쪽에서 만약 캐드에서 제가 요 원의 크기를 어, 드래그해서 약간 키워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저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습니까? 번개 모양이 나타나죠? 그 업데이트하면 얘도 같이 덩달아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링크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CAD 파일에서 컨트롤 Z 해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해놓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다시 한번 업데이트하도록 하죠. 연결 관계 를 유지한다는 것을 1차적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하나씩 하나씩 형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전에 캐드파워포인트 파일처럼 좀 작업하기 쉽게끔 한번 정리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죠. 이 부분에 맞게끔 인벤에서 한번 작업해 볼까? 자, 일단은 예. 제가 스케치 하러 들어오겠습니다. 요면 있죠? 이면 잡고 들어오도록 하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배치할 어, 선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 있죠? 프로젝션 하겠습니다. 이 선, 그 다음에 요 선도 근데 이게 캐드 파일이죠? 이 프로젝션이 될까요? 안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요 기능을 써야 됩니다. 요두 개의 선이 있죠? 프로젝션 하죠? 그 다음에 포인트 가지고 요 교점 상에 하나 찍어놓겠습니다. 점을. 요 노란선 두 개는 컨 o n s t 으로 변경을 시키겠습니다. 자, 빠지나오죠 자, 그 다음에 요 cad 파일이 하나 더 필요하니까 add instance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면에다 옮길 것이냐? 아, 죄송합니다. 자, esc. 일단 여기다가 면을 하나 만들까요, 그럼요? 기존에 있는 평면을 보이게 한 다음에요. 플레인 가지고 요 평면에 평행하면서요 점을 지난다. 요렇게 만들죠? 그런 다음에 cad 파일을 하나 더 instance. 복제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평면 잡고 이점 잡고 해서 이렇게 복제를 시키겠습니다. 오케이 하면 외부에서 파일을 캐드 파일을 하나 더 불러온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요. 자, 요거는 잠시 꺼겠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게 획 돌아 있죠. 그러니까 마우스 오른쪽 트랜스레이트 하셔 가지고 일단 회전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요점 있죠? 요걸 끌어가지고 요렇게 회전을 시킬건데 어, 정확하게 마이너스 90도 돌아가면 되겠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원점이 요점이 여기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요 캐드 파일을 다시 트랜스레이트 이동을 하는거죠 근데 원점이 어디 있습니까 요기 있죠 그러니까 원점을 일단 여기로 맞추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점 찍고요 그러다가 요점 콕 찍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동을 하면 되겠죠. 이 점을 끌어가지고 이동을 하면 되는데 이동양이 얼마쯤 되면 될까요? 그러니까 매저 기능을 쓰겠습니다. 요 포인트랑 포인트랑 이 평면이랑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다 앞에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하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야겠죠. 그렇죠? 다시 한번 트랜스레이트 하셔가지고 요 점은 원점 잡혔으니까요 요거 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매직 기능을 쓰죠 요 원점이랑 요점이랑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앞에다가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식으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어, CAD 파일을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식으로 두개의 파일이 있죠 두개의 파일을 보면서 이제 형상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죠 그니까 임포트를 두번한 거하고 똑같죠. 이렇게 임포트를 두번한 다음에 적절하게 캐드 파일을 이제 작업 파일 시운 위치로 옮겨 놓은 겁니다. 아니면 임포트 기능을 한 번만 한 다음에 임포트 된 거를 인스턴스로 복제를 한 다음에 트랜스레이트 또는 리디파 기능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되죠? 필요한 부분만 필요한 형태로 이제 배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요거는 잠시 숨겨 놓겠 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앞에 됐던 대로요, 이면 잡고 들어와서 이 부분만 일단 빼내오죠. 프로젝트 하죠. 단점을 이렇게 하나씩 잡으셔야 된다는 거. 자, 고게 조금, 그렇죠. 자, 피니시 하고 빠져나오겠습니다. 얘 가지고 이 스케치죠. 네. 돌출하죠. 자, 그 다음에 양쪽으로요. 여기서는 이게 치수로 인식이 될까요? 그렇죠? 여기 인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치수 자체가 인식 예, 딱클릭하셔도치 지수와 관계를 맺을 수 없으니까 맺어 하겠습니다. 자, 요 포인트에서부터 이 포인트까지 이렇게 오케이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또 스케치를 가져와야겠죠? 이면 잡고요. 들어오겠습니다. 자, 바디는 잠시 숨겨놓죠. 여기서 필요한 부분은 여기 여기 이렇게가 되겠습니다. 자, 빠져나오죠? S키,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하는데, 영역이 인식이 잘안 됩니다. 이런 경우 있죠. 이렇게. 호하고 선하고 다 겹쳐지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잘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더블 클리어하고 들어와서 이 선은 그냥 보조선으로 바꾸고요. 여기다가 호를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요거점 여기 거점 여기 선상에 하면 이렇게 됐죠? 자, 빠져나오겠습니다. 다시 익스트루드 하죠. 그럼 영역이 인식되죠. 이렇게 반투명으로 보이는 이유는 요 솔리드를 숨겨놔서 그렇습니다. 켜죠. 다시 한번 익스트루드 됐죠. 양쪽으로 매저 어, 여기 있어본다 그러면 요 점이 되겠죠. 어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 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하죠. 됐나요? 자 다시 이면 잡고 스케치하러 들어오겠습니다. 바디는 숨겨놓을까요? 프로젝션 기능을 쓰죠. 원 두개 잡고요. 그 다음에 선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선은 잘못 왔네요. 자 빨리 나오자 그런 다음에 익스트루드 쓰면 되겠죠. 대칭으로 하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직 기능을 쓰면 되겠죠. 얘 반지름이니까요. 곱하기 2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okay 하죠. 보이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형상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 얘는 조금 불편하죠. 사실은 좀 불편합니다. 앞 방법에 대해서 저 앞에 썼던 방법 1, 방법 2에 비해서 좀 불편하지만 CAD 파일로 연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렇죠? 자필러 처리하겠습니다. 이번 네 군데요. 여기가 이제 음, R 20이니까 여기다 20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레 처리하면 되겠고요 구멍은 어떻게 할까요? 요 스케치는 잠시 숨겨놓고요 여기 두 번째 캐터 파일 있죠? 얘를 한번 보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면 잡고 스케치로 들어오죠? 와이어를 한번 보죠? 와이어로 보면 요 스케치 있지 않습니까? 요요원 요 그러니까 프로젝션 얘 예, 잡아주면 되겠죠? 자 빠이 나오죠? 다시 제이드로 하겠습니다 자요 스케치 가지고 뭐하면 되죠? 익스루드 양쪽으로 컷 하겠습니다. 컷 음... 뭐라 하죠 관통하면 되니까요. 오케이 하면 이렇게 뚫리는거죠. 자요 부분도 마찬가지 되겠죠. 사실은. 자 필렛 처리 먼저 할까요? 필렛 요, 요기랑 요쪽 있죠? 반대편 여기에 지금 R12죠? 12 아니면 매직 기능을 쓰면 되겠죠. 매예12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면 잡고 들어왔어요. 저는 그냥 투영해 볼까요? 프로젝션 아요원요원 요 원. 됐죠? 그 다음에 요두 개의 점 있죠? 요 점이랑 옆에 있는 요점두 개의 점을 잡고 실선으로 이렇게 십자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거죠? 홀하면 자동 으로 인식되겠죠. 그 대신 예, 홀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인식이 안되고 있죠. 왜냐? 스케, 지금 스케치가 여러개 보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스케치를 다 감추고 다 하나만 남겨져 있어야 됩니다. 홀하면 자동 으로 인식되죠. 그렇죠? 아니면 이 같은 경우 홀 사이즈가 또 있으니까 아니면 이원 크기만큼 하면 되니까 그냥 컷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랑 여기랑 그렇죠? 반대로 넥스트까지 하면 되겠죠. 오케이. 하면 이런 식으로 형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CAD 파일로 연관계를 가진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어, CAD 파일이 수정되면 당연히 얘도 같이 수정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CAD 파일에서 복제을 만다든지 또는 이동, 리드파인뭐 이런 기능을 활용하신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제 CAD 파일을 옮겨놓고 거기서 뭔가 요소를 프로젝션 다운 다음에 프로젝션 한 다음에 투영한 다음에 그걸 활용한다고 그러면 또, 어. 새로운 형상을 만드는 새로운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연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